아, 이제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뭐랬죠? BMS 최대 출력은 300A 이상 없다. PCB 기판 기반의 BMS는. 그럼 나는 600A를 쓰고 싶다. 어떻게 구현하나요? 자, 이거는 24V 600A 14,000W 출력을 만들도록 만든 세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PCB 기판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류는 300A고요. 그이상을 출력을 사용하고 싶다면 기판 형태의 BMS가 아니라 요 릴레이를 제어하는 릴레이를 껐다 키는 방식으로 출력과 충전을 제어하는 BMS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고객 한 분께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특수개조된 차량을 제작했는데 그 차량 내부에 장비를 풀가정 시키면 지속 6 0 0 a 네요 그래서 요런걸 세팅해가지고 테스트 한 다음에 내려보내드렸어요 잘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릴레이는 이거 말고 다른제품샀 썼어요 다음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지속으로 300A 이상 방전시켜야 을 되는 시스템을 써야 된다. 그러면, 릴레이 방식의 입출력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10만와트 쓰겠다. 그럼, 연락주세요. BM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500V 20만와트 시스템입니다. 이정도를 하려면 전압이치팍 올라갔죠? 12V, 24V 개념이 아니에요. 500V 이정도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요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개발한 오라이언 BMS 시스템입니다. 가격은 많이 비싸진 않아요. 한 100만원 조금 넘나? 예그 정도 되고요 이거는 한 200셀 정도의 배터리 셀을 동시에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압 세팅이 가능해요. 몇 볼트에서 하나의 셀이 몇 볼트에 돌아가면 컷 하겠다. 아래 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셀이라도 내가 설정한 값에 근접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0암페어짜리 릴레이예요. 진공릴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릴레이를 제어합니다. 껐다 켰다 신호를 주는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회로 자체가 그정도 고출력을 견디는 회로는 없어요. 그럴땐 릴레이를 써야 된다. 릴레이를 써야 되고요 요렇게 500V 20만W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